어 아직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떴어요 하이 맞죠? 네. 네. 아주 뭐 오랜만에 야, 되게 준비된 느낌 아닌가? 그러고 막여기를오랜만 생각났다. 맞아. 자꾸만 지나 가지고 우리 숙소 커튼 같기도 하고. 오! 오! 오 진짜. 진짜. <웃음> 뭐야? 인정. 진짜. 어, 네, 색깔 음정. 색깔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금색 아닌가? 근데. 아, 금색? 이야금 그그뭐 색이야. 되게 어떤 거. 해피아. 나만 몰랐네. 케이크도 있네? 어. 어, 어, 어 케이크 있어요. 만에 아까 네. 딸기 먹었어요 여기 트리드 있고요 폴라로이드 사진 잔뜩 있었습니다 어 그러네 네, 그리고 핏사이, 뭐야, 핏사이 뭐야 선물 뭐야 이거 이 크리스마스에 어, 선물 네. 진짜 약간 뭐야. 트래디션이 이제 크리스마스 맞아야지. 트리 옆에 이제 선물이 있는 선물을 거죠 선물을 나누는 네. 게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또 이제 콘텐츠가 컨텐츠, 네. 있습니다 코너가 네,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웃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선물 주기? 맞아, 네. 네. 저번에 네. 데이지드 때 했던 네, 예. 데이지드 했던 게이구나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 그때... 그때... 했었네 네. 네. 네. 맞아. 그때 재밌었는데 맞아. 아, 그때... 그때가 작년 크리스마스인가? 어, 헐, 대박. 그때... 아니야,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아니야 그때는 아니, 뭐... 아니야, 올해야, 올해야, 올해 올해구나 왜 이렇게 옛날 그거 성훈이 형이, 성훈이 형뻑아줬어 맞아, 성운이 맞아. 진짜 너무 쓸데없어서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는 크리스마스 때아니지 쓸데없는 선물로 준게 아닌데 쓸데없는 선물 주는 거다 근데 약간 나를 좀 많이 보라고 근데. 옆에 충돌이 있겠지? 사실 한번 보라고 어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긴 어, 친구야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약간 우리 멤버들한테 딱 진짜 정말 쓸데없는 물건 주기 콘텐츠잖아요 콘텐츠 이름 네. 자체가 그래서 쓸데없는 거, 선물을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오, 이제 맞아요. 다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은 이거를 꼭 인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받은 선물을 꼭 인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불안는데 그 사람 뽑을 겁니다. 대신 아, 어떤... 자기 자기, 어떤 자기 뭐... 이름이 뽑히면은 다시 뽑아야 돼요. 예, 네? 네? 자기 거는 예, 그거는요. 이거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뭐 모이는지. 아, 그러니까 아, 아, 너무 놀랄만한 거면 며칠 전, 며칠 전 아니라 좀 전에 네. 각자 이제 몰래 주문했는데 네 이게 자기 거인 거를 밝 밝혀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있어요. 이름이. 여기 있어. 이름이 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네, 있어요. 본인이 이거를 뽑 뽑고 가져가. 라 나는 한 명씩 티징해 볼래. 약간 힌트? 힌트? 약간 현빈 씨 힌트 아, 솔직히 저 기억이 잘 뭔가 더재밌아 솔직히 저번에 한 번씩은 다 해봤으니까 요번엔 더 참신한 걸로 다주 준비하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나... 말씀드리면은 나는 아예 쓸데가 없진 않아요. 저도. 아마 쓸수 있어요. 저도 쓸수 있어요. 저도 쓸땐 있어요.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도 쓸땐있을 같아 저도 쓸땐 있어요. 형께 제일 불안해. <웃음> 이게 V LIVE 시작 전에 말했는데 재영이 놀래지 말라 할거든요 재영이 그 정도면은 놀랄 것 같은데. 무서운데. 아, 일단 놀라 하는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 잠에 관련된 거라서 오, 좋는데 저도. 와, 네. 갖고 어, 싶다. 저는 아, 약간 씨, 센스가 있어. 저는 겨울. 아. 저는 자주 잃어버리는. 저는 아, 솔직히 아, 네. 말해서 뭘왜 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두개 샀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 두개다 샀어? 그러니까 내가 오, 그냥 스타일링만 해서. 저두 개예요. 그거 네. 이제 쓸때 없을 것 같은. 아, 저는 쓸데 없는 거니까 뭐예요? 보시면 놀라 겁니다. <목소리도> 어, 아니, <웃음> <웃음> 그거 맞나요? 오늘 하이라이트 물질 정확한 그건 교시 안 나오겠는데 하이 살아 있는 것만 안 뛰어 무서운 거예요. 어 정말 무서운 거야. <웃음> 어, 어, <웃음> 어, 기대된다. 이거는 진짜 가던데 정말 무서운 건데 내 스케줄이야. 아이고야. 뭐야? 무서울 수도 있지. 순간 소름 돋았어 잠깐 무서운. 순간 소름. 잠깐 무서운. 소름 돋았네. 오케이요. 어쨌든. 네 엔진 여러분, 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름 그리고 저희가 오케이. 또 이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가져오시죠 케이크요? 뭐, 아니 저거. 이걸 그래.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걸로 음, 뽑는. 뽐내는... 이거 뭔데, 아, 얘도?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 모르잖아. 모르잖아. 아 이거 몰라 아, 아, 아, 아, 우리만의 주가. 저희가 연수원 때 썼던 네, 거예요, 이게. 저희도 이게 저희도 뭐냐면요. 연수원 이게 전세적인 건데, 연수원 때 저희가 영상에게 순서. 맞아, 영상에게 순서를 이렇게 삶이 응. 응. 응.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끝난 시간 거의 한 시간 넘게 차이나요. 진짜 저게 목장. 그래가지고 이거 뽑아가면서 제발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하면서 뽑았던 그왔다 왔다. 영상 얘기가 아닌가? 영상 얘기도 있고, 직접도 있어. 아, 아니, 방 그날 방번 맞아요. 오늘의 단번이 뭐. 오당아 맞아, 맞아 맞아 오당오당여기어 맞아 오늘 당번 오늘 당번 아니 그오당 탕탕 영상이 순서는 거. 정해져 있었어 맞아 맞다 한번 아, 돌아가면서 그냥 어쨌든 연수원 때 추억이 담긴 저의 만물품입니다 지금 보는 거야 연말이면 막 누구부터 보울래 여기 여기 제이컵 이렇게 정원이랑 제이컵 가위바위보 남친거가 내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도 좀 똑같이 랜덤이랑 어, 보면, 보면 안 됩니다 음. 어, 저 솔직히 좀 기대됩니다 보면 안 돼요 참고로 저... 제걸 뽑으시는 분은 제거 뽑았으면 좋겠어 제거 뽑으시는 면 분은 뭐 자주 뭐, 뭐, 잃어버리니까 내거 어. 어, 어, 어, 어, 뭐, 아, 뽑았으면 아, 좋겠다 난 진짜 난 선우 빼고 내거 아무나 아, 뽑았으면 좋겠어 뭐 왜? 아, 왜 이쪽으로 빼고 별로 안 놀랬 거야 얘는 별로 안놀랄거 같아 뭐야 얘는 별로 안놀랄거 같아 대신 뽑아줄래? 제가요? 내거 뽑았으면 좋겠어 제가 봐줄게요 형 뽑으면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시작부터 제와 제이 이거는 내 정보를 제가 받는 거다 제가받 아니지, 맞네, 아니지, 아니 아니죠, 여기 그러면 다 뽑은 다음에 여러분 <목소리> 네, 야탑오픈면 너무 치사하더라고. 게임 오버 될수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 아니지. 어, 살아있는 오, 살아있는 살아 있으면 절대 없어. 저게 바설 바설 하는 거아니 살아, 살아 돼. 있을 수도 있어. 살아 있는 게 있으면 안돼 이거는. 없죠. 오케요아 약간 바설에 벗어 그래. 살아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뭐 움직여. 살아 있어. 말도 안 되네. 오케이소라하게 내가 뽑았으면 옛날에 문방구에서 소라기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이거 뺐어. 양정환. 오, 오늘 아, 아, 아 그거 저번 거. 아 그거. <웃음> 잠깐만 이거희승이 형이네. 잠깐만. 제가 제일 큰거 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정원이게 제일 불안해. 아니 제건 진짜 쓸만해요 근데 쓸수 있어요 제 거. 정호이가 제일 커. 제일 커. 크다. 오. 나 뽑기 잘안 좋은 건데 아나좀 섹돌 많이 뽑. 뽑기 제일 안 좋다는 국물이 있끼는데 잠깐만 제제 거. 좀 무겁다. 네, 내 거. 아 여기 뽑아야지. 제일 거 뭐지? 이렇게 불안한데. 내거 뽑아라. 아내 거는 괜찮은 데내 거. 와 나. 그래도 저는 이제 제이 형거 없으니까 이 박서훈 오딱 비치한테 올리면 나는 뭐예요난 바로 할게 <웃음> 내 후보는 좋겠다 진짜 근데 내, 내 이게 진짜 내전드이준왜 <웃음> <형? 웃음> 이게 불안하지? 어려요 어려요 아, 야 잠깐 나좀 어, 근데, 근데 나좀 세게 갈 거야 아, 아, 약간 반전 어내 아, 아, 네. 잠이라고 근데 하면은 제이 형한테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 선물 볼때 제이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웃음> 생각으로 <웃음> 골랐어요 그거 제이야 너는 진짜 왜 제이 용이 들어왔어요? 아, 아 내가 르고안 다시 넣었어. 아 그래. 빼야 돼, 빼야 돼. 아나 잠깐 제일 너무 불안한데. 아무 같은 크리스마스를 저 교환치 스거같 아 괜찮아. 제 그건 맞거 같아요. 니키 저녀 그러지 않을 걸. 니가 전혀 들나서 짓겠어요. 레전드일 거요 어. 누구남았지 선우라. JK가 되 거. 생각보다 비슷한데. 제이케이래? JK. 아, 니키 뭐지? JK가 아니야. JK. 아, 제이케제이제이 이니셜 JK가 아닌데. 김선우. 어이. 어, 선우 형님. 누구인데 뉴. 뭐? 어 너는 뉴 너는 누가? 참 뭐예요? 오 어, 나야. 딱 놀라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워부터 뽑을래? 이쪽부터 뽑을까 제이크 맨 마지막 뽑게 그니까? 할까? 아니 뭐길래? 제이크 맨 마지막 뽑게하자. <웃음> <볼게 웃음> 여기부터 뽑을. 저기부터 뽑을까? 저기부터 아 저는 정무을 같아. 진짜 쓸만해요. 저 정원이요. 와 이거 근데 근데 을받면지 어느 정도 요 일단 냄새는 별로야. 야나 일단 부터 먼저, 봐. 먼저 봐. 어, 아, 아. 저는 설계용 좋아할 것 같아요. 갑니다. 아, 나는 내가 어. 하는데 어. 어. 하나 샀는데. 아, 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괜찮아. 야, 좋은데 뭐야? 아. 아, 아, <웃음> 저거 뭐야? 이다 <웃음> 신기한 다무 잘해 이 여기 저거 이거 저 이거 이거 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거이이이아거이이이 이거 이 아기가 아, 아예 안들어가네 아, 귀엽다 아예 안들어가나저정도로 잡을 줄 몰랐어 왜 야, 이거는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안 들어 이거 아, 입어둬 참고로 이게 버짓이 <목소리> 만 정도 총쏠때 2만 원이야 이 정도면 총쏠때 쓰는 거야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이야 이거밖에 안들어가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나 무서워질러 그래 리키아한 어울린다니까 귀여운 거나 무서워질 거 같아 이거 누구 거승이형거같 내가 봤을 때내거다음을로 희승이 형 제일 끔찍할 거 같아 여기서 반전이더 있어 누르자 봐. 잠깐 봐. 뭐야? 어 뭐야? 어?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거에요? 뭐야, 와, 거네. 똑같은 거네 똑같거 뭐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똑같은 거 났지? <웃음> 똑같은 거 났지 신기하다 우든 창에서 골랐나, 신기아 뭐야, 거기서 골랐어요? 그 카톡 그, 그, 거기? 맞아, 맞아 저 카톡에서 거기서 약데 없는 거 고르는 게 네, 내그 위에 있던데 진짜 진심으로 언젠가 출근길에 이거 목폴로 하고 갑니다 형아, 이거 자성소리로 고맙게야 우리 하고 갈래? 하고 아, 하, 한번, 하, 한번 하, 하고 하. 둘이서 따 이제 썰룰에서 딱 끼고 이제 멋있게 수금끼리 한번 하고 가는 거 뭐야, 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뭐 아, 뭐 하는 거야? 그 창에 뭐. 있었던 봐봐요, 피, 봐봐요. 피규어인가? 우와. 이거 여기에 에어팟스 컴퓨터 아 그렇 아 좋은데? 어, 좋은데? 아니, 이거 되게 많은데요? 좋은데? 나 한번 해봐 야 너무 많지? 펄 충전을 어떻게? 되게 많아. 근데, 근데 이거 피규어로 해도 이쁘겠다. 아 이쁜데? 야 이거 괜찮네. 뭐이 정도면 뭐야 나쁘지, 나쁘지 않아. 야 아직 쓸만한데 이거. 야몇개 아직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네 <웃음> 얘들아. 누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렇다 이렇게 이 우와. 아 진짜 이쁜데? 귀엽다. 잘안 아, 아, 진짜 안 걸리게 생긴 재고. 진짜 안돼. 진짜 쓸데가 없네. 그 에어팟 그일첫 번째 에어팟에 그전거 해야 될 말. 인것? 보이스나 콩나물 같은 거. 야다 다음. 야나 빨리 제일 크게 기대해. 얼마나 늦았어 야, 진짜 나나안 좋아. 봐. 여기 구멍 뚫렸어. 진왜 구멍이 뚫렸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요 튀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어, 어, 에? 뭐야? 이게 뭐야? 네, 아왜 뭐야? <웃음> 아, 아, 뭐야 이게. 아, 레전드다. 레전드야. 박 아, 와! 레전드다. 아! 갑자기야. 야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누가 한거 이게 뭐야 야, 성, 와. 나 성도 될것 같아 이게 야, 바퀴벌레 목걸이 아! 목걸이? 이게 제일 안좋은이 <웃음> 아, 뭐야 이게 어, 이거 뭐야 이거 하나이기더 아, 있어. 있어 관상 관상된다 관상병. <웃음> 사람이 보인 내가 왕이 대상인가? <웃음> 내가 왕이 대상인가? 아니 쓸데 없진 않않아너 <웃음> 관상 좋아하잖아 관상을 좀 보나? 사람이 보인다 바퀴벌레 뭐야 이 야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근데 이번, 이번 아직 이번 한데, <웃음> 근데 인증 샷을 아, 어, 아 잠깐 내 거인데요, 여러분. 아, 아,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눈이 굳기 아, 때문에 인증 샷은 아, 아, 못 찍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아직 안 된데. 끼워어 깜짝 어 깜짝. 어깜짝가 뭐야 이게? 아 이거는 뭐죠? 휴지 다지는 거. 이거 하나씩 이렇게. 뭐야? 좋은데. 이렇게 <웃음> 바로 꼬마가지고뭐전 내가, 내가 어, 네. 네. 할수 있는 거야. 아 제이크가 너뭐나 근데 안 뽑히는데 괜찮지 않냐? 야, 이건 뭐야? 이거는, <웃음> 이거는 형안 뽑아요. 아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한, 쓴 거지. 아니 이거는 와 이거는 이게 인만만 원인가 했어. 그래서 이거 그냥 돈 남아가지고 산 건데. <웃음> 이건 뭐야? <뭐예요>? 이건 <웃음> 내가 뭐예요? 하, 내가 가지려고 한물. <웃음> 아, 같이 넣으시면 어떻게 이거? <웃음> 이거 진짜 그냥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냄새가 어, 너무 네. <웃음> 야 근데 이거 그거 진짜 <웃음> 좀 i b e 있는데? 좀 레트로 r o v i b 이거 약간 버티. 이거 뭔지 알지? 약간 헬스한 사람 헬스 <웃음> 혼자 나 그래서 이거 미국 가면 <웃음> 다 이거 이거 넣어 뭐, 이거, 이거 뭐,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장만 가지고 <웃음> <한번 웃음> 가라 정색이 이거는 렉터 아, 미국에서 미국 아, 잠깐만 아, 얘들아 얘들아 이제 진정하고 마음에 준비를 해아니거든플러스 머리가 나다 하나 남았어 하나 갔다 너 야, 뭐, 뭔데, 이거 뭔데? 이거 휴지가 안 붙여요 이거 못 쓴다 인증샷 찍기 제일 심을 거예요 뭐야 빨리 빨리 빨리 까봐 인증샷은꼭 찍어야 돼 아니 그거는 몰라 꼭 찍어야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인증샷은 괜찮아요 뭔데요? 이거는 찍을 수 없어 보면 알아 아, 어, 저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멀리서부터 가르쳐 멀리서. 입, 입 막아, 다들 입 막아 응.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를. 니야 아, 네. 나는 같이 보자 표정을 변화를 한번 볼래요? 오케이, 저도 볼래요 네, 예. 궁금하다. 궁금하다 뭐야? 뭐야, 응? 어, 게 어, 박스 안에 또 박스 안 뭐야, 내 박스? 그냥 아, 박스만 샀죠? 거. 다 박스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박스인가? 어? 뭐, 바퀴벌레 같은 게 있어 뭐야? 뭐야? 또 박스 있어? 뭐야, 이거? 편지 뭐야? 어? 뭐야?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야? 저기 끝이야? 뭐야? <웃음> 뭐야, 이게, 이게 스텝에게 수령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스텝이 스태프 아니라 스텝이에요, 이거 공식, 한국어가 스텝한테 받으라고 뭐예요? 스텝 한 아, 이거 이렇게 이게 소홀에 받을 만원 넘잖아요 아니, 안 넘어 뭐, 이큰 게요? 뭐야? 설마 뭐 레고 엄청 큰거해 가지고 다조립해 가지고 인증샷 올려라 이런 뭐. 야, 그거 어, 그런 거할 거 거야. 근데 아, 그런가 이게 선물이에요, 저한테는. 아 이거 이 카드 가 이거 찍고 일단 이거는 그냥 <웃음> 아닐 걸? 어, 궁금한 데 뭐야? 아, 뭐야? <웃음> <진짜>. 아, 뭐야. <웃음> 아, 안 돼. 제일 좋아이는 건데. 뭔데? 아, 선우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프지 말라고. 와 뭐야? 세일 동안 대박인데? 와, 와 이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 근데 대박. 이거 제 사촌 동생 인증 찍었어. 인증 찍어야 돼. 나도 이런 거 하려 했는데. 원래. 잠깐만. 이게 누가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갑분사 될것같아서는데 이게 근데 삐붕삐붕 소리가 난대요. 오 콩순아. 어 깜짝이야. <웃음> 콩순이 요즘에 내 콩순이 아니지 않나? 와야 콩 잠깐만 진짜. 콩순아. 야, 내가 얼핏 네, 이런 거못 못까지 봤어. 진짜 콩순이는 내 내시절 때 얘기. <웃음> 뭐야, 애가 없어. 아, 콩순이. 어? 아 대충 애가 되는 건가? 어. 아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거 모형 애가 없어 어떻게? 애기가 왜 없냐? 아, 애기 있어. 아, 진짜 진짜 뺀거야 아니면 불량이야. 야, 없어. 줘봐, 이거. 이거 안 들어있어. 이거 애기를안주면 어떻게 여기 엉뚱발랄 네, 콩순이와 <목소리> 친구들. 아, 아 2만 원 어... 이하에서 인형 포함 버전이야. 라 영실아. 아미 포함. 인형 얼마일래? 이거 눈에서 스티커가 없는 고장한테 거예요 지금? <웃음> 눈이 없는데? 여기 이거 사지 마세요. 아 이거. 야 안돼 그렇게 하지. 이거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미 포함 버전. 어 인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미 포함. 아니 이거는. 아 뭐야. House a d v 고 이거 가짜 이거 저거 사왔고 누구 진짜입니다? 본인 진짜 제가 진단해볼게요. 아 아니면은 이거 사달 사준 제이를 진찰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같이 인증샷 찍으면 되겠다. 그렇게 억울하게 끌지 마세요. 인증샷은 반상백까만 주고 찍을게요. 이거 부셔졌어. 아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카드가 선물이야. 나한테. 카드. 아 그런데 스태프 계시나세요? 네. 그리고 찍히십니다. 만 그러면 좀 살짝 좀 정리를 서 하. 이 끔찍하다. 와, 자 그럼 피볼렛. 이거사진에 찍어서 올리면 되는 어, 거죠? 네. 어, 역겨워. 네. 으. 아, 몇 개요? 아, 근데, 안 근데. 안 솔직히 음. 나는 맞까요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이거 넣어. 더워, 아이씨.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아 씨. 뭐야? 엑스이 비춰서 엑스레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엑스이였습 너무 해질적이네 좋아할 때 보다 엑셀레이였 있어 야, 어. 내가 그 시리즈 중에서 저가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했잖아 고생했다 아. 다른 거다 5만 원, 야, 7만 원 스티커도 아, 10만 원짜리 있어, 있어. 왜 그래? 다 엑스레이있네 스티커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붙여야 돼다 붙이고 풀베이으로 업로드해야 돼 감기약 감기약 <웃음> <웃음> 뭐야 희측이야? 시승류에서 시승약인 줄알았잖 해충약, <웃음> 해충약, 해충약 야, 어린이 게임에 해충약도 이걸로 실업 테스트하면 진짜 돈 좋아야 되겠다 <웃음> 어, 대박 오. <웃음> 다 장난감 반복하는 뭐, 거야 바퀴벌리, 냉장고에넣무나와 냉장고기 왜 나오지? 너무 싫다 저거 아, 태워버래집까장으 <웃음> 오케이, <웃음> 귀엽다 <웃음>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자 제이 이막 그렇게 앞에 말했던 거 치고는 계속 생각보다 아 어, 생각보다 강이 방금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네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징그러운 어. 거있 징그러운 거 있지 않았어요? 나뭐그오는거있아 그런 거할아 갈까요? 레어고 줘봐 엔진 불어 한번보까 이거 근데 이거 좀 잘해라 약간 야, 그러니까 네, 네 조용한 거지. 나 이거 진짜 그냥 내 그거 사려고 했는데. 야.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죠. 또하리데이 하면 또 음악이 없을 수 없죠. 아, 저희가 또 컨셉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요정 음악 요정이에요. 각자 하나씩, 이렇게 아, 그, 뭐냐. 이제 절로 뭐지? 팀을 정했는데 저는 트라이브 나는. 저는... 둘 중에 하나 할게요. 리코더 어딨죠? 리코더. 전 실로폰이에요. 제 최애 악기부를 해줍니다 어디 갔어래 아, 여기 있다 <목소리> 저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마세데미노 친구인가? 텐스터넷스 텐스터넷스 근데 이거 한번더 티아노를 잘불러가고 어떤, 어떤 음악을, 음악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한 개밖에 몰라요 진들레밖에 몰라요 진들레 저는 제가 거기 드럼 마냥 박자를 겠습니다 오케이 거. 원래 초반 박자를 한거 알죠 아. 그러면 노래 뭘로 할까요? 싱글벨? 싱글벨, 싱글벨, 싱글벨 g l e bed. single bed. single bed. single bed. single bed. single bed. 자 i n g 자, e bed. s i n g <목소리> 잠깐만 그만 그만 그만, 잠깐만, 잠깐만, 다들 자기 갈길 가지 말고. o m e on. c 내가 할게. 내가 해. 자 자. 내가 할게. 기시형이 나보다 제일 정확해. 오케이. 절대 선나할수 있어. 아, 저 많이 했으니까. <뭐랄> 그러면 내가 피아노로 피아노로 밑줄 깔아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가 이거 할래? 에, 했잖아. 요것도못 어, 해요. 네. 했잖아. 요 오케이. 타 봅시다. 아니, 저 이것도 있어요. 아. 아. 어. 그걸 대체. 아니, 상관없어. 이게 뭐라죠? 하 심, 텐벌리. 심벌? 템벌 e r t i m b e 벌아니 m b e r Timber, Timber, Timber, Timber, Timber, Timber, Timber, Timber, t i m b e 이거 아, 망했어 키가, 아니, 키가 코드가 달라. 달라 키가 코드랑 달라 이거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뭐 여기가 도잖아 para. 내가 알려줄게 treasure. 여기가 도잖아 네 따따따따따따 <놀놀라> 따아 <놀람> <놀람> 저는 맞아요? 키도로가 <놀람> 알겠지? 저는 맞아요? 서... 한 화음을 누구냐고 하고 있었어 하음을 맞춰 무력화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절대 음지 안 5, 6, 7, 8 나 그냥 끝나버렸어 바로 끝나버렸어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여기까지밖에 몰라 우리 다른 노래도 한번 해볼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뭐있지 다른 노래 나비야 나비 알아. 긴눈 사이로 이럴까요? 오케이 긴눈 사이로 모르는데아 어렵다 이거 리코더 옛날에 많이 불었었는데 뭐하지? 울면한데 어때, 울면한데? 울면한데 울면한데, 그 할아버지의, 그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의 시1게 울면한데 처음에. 이명철 나왔어. 안녕하세요. 뭐야? 희승이 아이덴트 뭐, 때 뭐. 그때 갔다. 어, 아. 그 크러시님 노래 불렀을 아, 때. 아, 그, 아 맞아. 그, 아, 맞아. 그, 나빠 그, 아, 아, 빠빠. 우리 아빠빠. 아빠, 아빠. <웃음> <다 웃음> <있어. 있어>. <웃음> 아우. 안, 아, 그래요? 응. 그럼 방금 거를 한번, 제대로 똑같은 걸 응. 완벽하게 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배고파 어, 어? 방금 뭐케죠징글벨이오나어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자. 징글벨, 자. 징글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웃음> 뭐야? 뭐야? 자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무슨 요정? 여기, 요정 여기, 여기, 를 잠깐 내려기고재여 여기, 있어 여기, 를배기 여기, 배운 적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지? 내일이 벌써 하루 데이예요 아, 진짜. 아아 와우. 또 내일이면 그 가요 대전 거의 안 남았어. 진짜 얼마 남았네. 오, 그러네? 23, 23입니다. 음. <웃음> 이제 가요 대전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가요 대전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또 가요 대전을 25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죠? 네. 여기서 스포하면안 진짜... 돼요. 네. 근데 오늘. 아니다 날씨가 좋죠 네. 아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네. 눈이 왔어. 왔나 오늘? 아 맞다 아 근데 어, 아, 내일 또 어, 눈이 엄청 온대요 맞아요 밤새고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맛을 네. 화이트 홀리데이가 아비아리 될 거예요 진짜 화이트 홀리데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홀리데이요? 저 희승이랑 데이트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죠아요 갑자기 강진욱 약속이 잡혀버린 희승이랑 저는 가요대 전에 거기 먹은 다음에 <웃음> 밤색. 오케이 오케이. 네. 정말 네. 너무 좋아. <웃음> 이제 저희가 뭐 저희는 또 저희 반에 그런 걸 보내잖아요. 홀리데이 때. 엔진 분들은뭘 하면서 보내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 네. 작년에도 작년에는... 이거 가요대 전에. 네. 맞아. 네. 작년에는 대구에서 템버를 그 대구, 대구. 했었죠. 맞아. 유일하게.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둥둥둥둥둥. 그 뭐지? 아, 그, 아, 그 세대 신인 그룹 때리고 맞아 그때 형이랑 저랑 그거 했잖아요 아, 맞아 그거 돌아 그게 이거였어? 한번 해주면 여기서 정원 실수 척추 나가 내못 하는 걸와 그게 이거였어? <웃음> 어그년제 <뭐지, 웃음> <일연지>? 뭐, <웃음> 뭐, 배구, 배구? 보러 가신요배배요 배일 가요 대전 보시지 않을까 음 보셔야죠 그 상... 들... 대... 아. 맞다. 내일 엔지니어분들 30 분쯤. 저는 네, 친구, 친구 만나서 갈비 먹는다. 50 50. 어, 갈비. 여기 엔지분, 갈비. 오실 분 댓글 갈비 된 댓글. 갈비 뭐 갈비 뭐좋아하시나요 돼지 갈비 소갈비. 친구랑 홍대 가요. 아우, <웃음> 거기 집 <집사님>. 사는가. 아, 저 <웃음> 치킨 먹으면서 가요대 전볼 거야. 네트리나 <웃음> 봐야지. 내 50쯤은 한번 이거 해 주시면 아일랜드 정주행 하신다는 분도 어, 있어요요 그건 괜찮으실 와.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거 날 잡아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돼요. 손 네. 스톱 스톱 거기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거 안돼 가만히 스톱 <웃음> 절대 아, 이거 아일랜드 가입... 말고도 이제 에너클락이라는 아주 재밌는 컨텐츠 잠옷 그렇게 하다 네, 네. 네 재밌는 컨텐츠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네. 정말 재밌는 것들이 아니, 많아요 아직 안 보신 것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그 아. 아직 그 마음이 결단 내시 마시고 시 네. 근데 아일랜드안 가시는 걸로 아니면 그것만 한번 보고 와도 좋거든요 을것 아이, 아아일랜드 아이, 딱...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그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근데 이아일랜드는진아 네. 네. <웃음> 우리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그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이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지 <웃음> 자기가 하는 <한> 거야. 내가 <웃음> 거기서 한치감사하지않 하는 거지. 거기서 처음에 그때 막방탄소년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막아 음, 맞아. 어뭐 흑역사 뭐 얘기 하지 시 않았나? 아 맞아. 맞다. 흑역사 포기하지 고자 흑역사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이제 시작이야. <맞아>. 진짜 이제 시작이야.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진 선배님이었나? 막 그거. 송 선배님. 이거 누구였지? 이걸 이말 하는. 고 있는 것자체부터 당신을 지금 불교사라고 정말 <웃음> <웃음> 그 진짜 공감된다. 어, 그말딱 듣고 나서 와 이것이 인생 진리구나. <웃음> 이걸 <이것이> 불교사라고. <흑역사람>, 근데 <웃음> 아 저는 그때 <웃음> 이후로 <웃음> 별로 안 울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맞아. 아 맞아. 안에서. 아,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이후로 그냥 제가 많이 봤죠. 그때 뭐 나는 뭐 그때 맞아. 저는 맞아. 거의 나라 이르듯이도 울었고 이제는 근데 이제 딱 댓글을 보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자 엄청 화분데이. 홀리데이니까 오, 어? 네. 다들 약간 집에서 방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약간 가끔 네. 환기도 시키시면서 <웃음> 시원하게 네. 하시는 밤에 아이스링크장도 한번 가시고 <웃음> 아이스링크 장 너무 춥죠? 갑자기? 링크장 이런데 갈수 있나? 그냥... 뭐갈 지금 못갈 걸. 지금 못갈 걸. 스키가 진짜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보낼 때 트리를 무조건 삽니다. 오, 있는데 맞아 트리를 무조건 해요 저희 집도. 저거 우리도 어, 한. 너는 아, 진짜 무조건. 넌 실에 트리 있었잖아요. 저 흰색. 저, 저, 아 맞아. 그그 반신. 근데 이거는 허리 작사. 진짜 <웃음> 진짜 나무 같이 <웃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진짜 나무처럼 <웃음> 생긴 그그 그 모양이 있어. 응. <웃음> 음. 그입 모양이 딱그 정해진 건데 그거를 항상. <웃음>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정의, 그런 것도 잘 많았는데 잘 약간 생각해. 집을 꾸미는 콘테스트 컨텐트.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아, 니잖 아, 다짜 아, 진짜. 아, 그 뭐냐 그런 날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집 꾸미는 거죠. 사람 진짜 좋아 그거 되게 음, 큰... 음. 할로윈이라든지 아니면 은 이렇게 홀리데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땡스기빈 같은 것도 막 밖에다가 칠면조 아 인형 이따만한 거 사람 두 배만한 거막 그리고 어. 이제 그 당신은 해놓고 좋지만 이제 나중에 어, 나중에.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옆집 쓰레기다 <웃음> <웃음> <웃음> 미국 다녔을 때 우리 옆집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다음 날... 아니 그 다음 년도 한 1월 중순까지도 그게 계속 있었어 <웃음> 거기도 있잖아요 귀찮아서 삼성 연습실 거기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한 2년 동안 있었어 동그란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쇠 솔방울 그거 막 네. 밟아서 터뜨리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그할 <웃음> <이거> 때는 <웃음> 좋은데 치우신다고 막, 막 점점 <웃음> 나중에 <웃음> 허리 반쪽 자살 나가지고 거의 야, <웃음> 오늘 가서 나홀로즈 같는 나홀로즈 너무 많이 봐서 다왜 없어 아니면 내일 재밌는데 정 오늘 성키데이래요 키데이 아 썬키데이, 6일 아니가 이달, 6일... 아니, 벌써 오늘, 우리... 아, 썬키데이, 아직도 예요그 뭐야? 아니죠? 좀... 어제 찍어요. 어제, 어제 시가 어땠 시가 그게 뭐였아 그젠가? 시간 빨 그제 그제 그제, 삼일 이틀이야. 시간 빠르다 삼일 전, 이틀 전. 뭐가요? 뭐가 썬키데이, 썬키데이, 썬키스트, 썬키스트, 맛있네, 썬키스트 맛있, 맛있, <웃음> 아, 아, <웃음> 아, 저... 저도... 아니, 진저 그거 할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웃음> 맞아, 썬키스트 <맞아>. 썬키스트에다 <맞아. 웃음> 유부초밥 국룰이었는데, 내 도시락 <웃음> 아 엄마한테 유부초밥 되게 제가 저, 의식의 흐름이다, 지금 <웃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저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해볼까요? <웃음> 어 성훈이, 저... 조... 조... 치킨 먹... <웃음> 먹고 싶다 치즈돈가스 그...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아 이거 뭐지? 뿌링크 치킨 먹고 싶다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V LIVE에서 1년 뒤 편지 읽어준다 했는데 이거 뭐예요? 아, 아 진짜? 맞다 그거 이게 뭐지? 그 숙소에서 한거아 한 맞다 각자 그 앞에 있는 사람 맞아 그때 숙소에서 했던 맞아 옆에 맞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때 선우한테 썼어 난내 기억이 그래? 안 날까? 그게 뭐지? 제인한테인가? 나오 기억이 안나그 그그 잠옷 거. 입고 한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그거 아, 맞아 대박 투피에서 했던 거 아, 완전 아, 옛날, 옛날 아니야? 기억이 안나 그게 벌써 1년 전이라고 아,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말도 안돼 우리 이제 숙소에서 의외를 못해 털어 가지고, 치워서하면 어 짐이 많아. 아니, 그거 해수장 됐잖아. 아 샌드백 있고 막 헬스장 됐잖아. 헬스장. 거의 헬스장이 돼버렸어. 요즘에는 집에서 하다가 여기 위에서 하니까. 아, 아, 저희 이제 약간 오락실 되지 않았나요? <웃음> 오락실. 그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웃음> 네, 당구대지, 탁구대지. 스페셜 플레이스테이션을 집에 풀어 샌드백이지 막 아령이지 막. 거의 턱걸이. 턱걸이. 오늘 저번에 그거 만들면 PC만 되는 거야. 아. 근데 저는 거의 제 방을 안안 나가요. 나도 내방 거의 안 와. 저희승형분 아니면 제저 우리 방 자주잖아. 그치? 희생발이 너무 포근해요. 푹신한 그런 발이가 있긴 한데 네, 너무 포근한 발이 그 I like that. I like that. 아나 어, 정원 자랑해. 뭐요? 자랑해. 뭐요? 그냥 비유. 아 괜찮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아아그니막 딱히 자랑할 게아니라서 아, 네. 아, 네. 알았어. 알아서... 어 아, 응. 아 예. 응응. 뭐? 아 예. 책상 하나 샀습니다 저, 컴퓨터랑 네, 네나 그게 그 얘기예요 그거 자랑을까지 뭐할 필요가 있다 자랑은 아니 정원이보다 <웃음> 내가 어, 더 설명할 아, 맞아요, 어제 세팅해주는데 제이크 형이 더 제가 그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네. 아, 아, 정원이는 저도. 막상 <웃음> 뭔가 정원이가 집어와서 그 살짝 컴퓨터 하고 있는 그 뒤에서 그 동그란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뿌듯하네 못 찢었어, <웃음> 나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원이 막상 별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냥 뒤에 어, 동그란 모습한번 보면 되게 뭔가 나도 컴퓨터 사야 되는데 진짜 이제 너 사면은 우리 집에 다섯 대 있는 거야 <웃음> 저는 <웃음> 이 얘기만 지금 거의 2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그러면 이제, 오, 이제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성훈이가 너무 비싸요 어, 어, 저한테 뭐 와서 계속 노트북 살까, 데스크탑 살까 근데 이제 정했어요. 정했어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 사기로 아. 사기. 살, 사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비싸서 <웃음> 그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제 거, 제거줄 드릴게요, 사면은 그러니까 그냥 줄 거야? <웃음> 아 그거는 좀... <웃음> <웃음> 아, 아니면 아 내가 그냥 사지 <웃음> <웃음> 아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걸 주면... <웃음> 네, 제가... 오,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테이너대시 네? 들어갑니다 오, 오, 오, 진짜? 오, 그럴 때는 일단 뛰어요 여러분 될까요? 일단 체육시간에 들어야 네, 요 일단, 일단, 일단 뛰어요 일단 뛰어요. 밥 먹다 그냥? 말고 그냥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일단 뛰세요 <웃음> 축구하다 말고 공 집고 뛰세요 그... <웃음> 공 잡고 그냥 뛰어 <웃음> 학교에 <웃음> 많이 <웃음> 틀어줄 수 있겠다 애가신 노래 일단, 어, 일단 음, 뛰어 띵곡이 많은데 야, 근데 그러다가 약간 학교에서 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 학교?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네, 학교 그러니까 밤마다 약간 그게 신청하는 그 그게 있잖아. 우리 학교는 우리, 우리 학교 오... 아유, 우리 학교는 그 뭐냐, 반마다 그반문 앞에 빨간색 부채팅이 있었어. 맞아. 멋있어. 노래 장구였 방송... 진짜. 어, 그러니까 네. 방송... 방송 맞아. 우와. 그래서 점심 시간마다 그 방송 부애들 있잖아. 방송부에서틀어줘요방송부에서 방송부에서 방송부에서 그거 가져와서 틀어줬어. 옛날풍 노래 많이 듣세요 네. 한 사람당 다섯 장씩. 피버도 좋고. 점심 시간에 띄고 나오면 좀 다요 나오면 점심 시간에 네. 어울리는 노래. 점심에 어텐션 플리즈. 어텐션 블레스나 <웃음> 관심 좀줘 <웃음> 야, 그 <웃음> 야, <웃음> 야, 관심 되돌아 인사되고 싶어 야, 홍자, 혼자... 인사되고 싶으면 애네크림 되돌아 좋지 <웃음> 어, 네. 근데 결론은 어? 내일 어, 가요대전을 잘해야 그래. 된다는 죠오 아니야, 그래, 그래 저거 풀어졌다 안싸안 돼, 안 싸우고 <웃음> 네. 진짜 네. 한 2년 동안 안, 안, 그렇죠? 안, 안 돼, 너무 녹슬었어요 스파이더맨 배우스틱, 이렇게 하나가. 브라우스 탐지 브라우스. 에너 킬라기에서 쓰고 있는 거잘 쓰고, 있... 쓰고 있어 받은 거잘 쓰고 있어라고 물어보시는. 아 아이마스크 가방이면 누구나예요. 아 그거. 그 마틴 레옹 안경. 아 그리고 피자. 그거는 피지어 어 네. 아그것도 받았잖아요. 그어딘지 모르겠어. 라면. 라면은, 아, 라면은, 아, 라면은 다 거의, 거의 다 먹어 다 먹었나? 다 먹었어. 벌써 아니요. <웃음> 저희 남았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라면 안 먹었어요. <웃음> 그 모니터는 모니터도 제 라면 다 먹었어요. 제일 달전설. 제가 다 짰빵이 바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그리만 너무 아 밸런스 못 맞춰 가지고. 그리가 너무 아종소한번입어 여기 짬뽕. 받아줘요. 아, 아 맞다. 오늘 그카 뒤에 비치 사람 누군지 물어보셨는데 그 제이 형입니다 제이 형이 <웃음> 거기 뒤에서 그 인터넷을 뭐? 보고 있었어요 어디? 그제 아, 셀카에 아, 이렇게 형이 빗졌더라고 아, 그림자 같다, 아, 아, 거울처럼 오 세웅. 우리 집에 엔하이프 산타가 왔으면 좋겠다 엔하이프 산타는... 갈 수만 있으면... 은 아, 아, 제가 나이 들어서 흰색 수염이 날겠지, 그럼 가겠습니다 <웃음> 주소 찍어주시면 은 음, 오늘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엔하이그 아, 아, 산타... 바퀴벌레 아, 목걸이 필요하세요? 아, <웃음> 그거 갖다 드릴게요. 어. 야, 그거, 그거는 나쁜 짓한 사람한테 <웃음> 네. 제가, 나가, 제가 수염을 한번 기 가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셀카 타임은 아주 화하겠구만 아, <웃음> 셀카 아, 네. 캡처 타임 네, 캡처 타임 오랜만에 캡 타임. 그리고 오케이. 아 무슨 말이야? 제가 너무 장 한번, 하던... 생각... 한번 해봐. <웃음> <웃음> 해봐. 스타일. 물리해 어오 뭐야 와 진짜 완전 스타일이야 되게 까끌까끌한 그래 피인도 그래 피나다그 생각 했는데 한번 찍어 볼까요? <웃음> 한번 일단 그러면 네 이거 귀여운데 이거 뭐든 패츄 타임 준비하세요 케이크를 들어줄게 야그렇다가 조연아 나 f 준아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이거 다리에 다리에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했으면 좋겠어 조연아 엔진분들이 원하는 걸로 엔진분들은 당연히 이걸 좋아하시지 아니지 엔진분들은 당연히 다리를 좋아하시지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너가 선물해 줬잖아 <웃음> 네. 그러니까 선물해 준 사람이 정하는 걸로 하자 <웃음> 오케이 그러면 아, 어, 아니면 같이 한 거랑 목걸이 해도 같이 한... 들어갈 수 있는 줄 뭐, 몰라 정했어 <웃음> 아니면 일곱 명전한면 <다 웃음> 진짜 들어가야지 <웃음> 근데 나...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한... 그 <웃음> 선물 준 사람이 정하는 하죠. 거잖아 네. 룰이 그거지 <웃음> 형, 근데 네, 그거 알아요? 오 들어간다 지금 댓글 하신 거가 다리 거 다리가... 다리가, <웃음> 다리가, 다리가 도배됐어요 <웃음> 그나 괜히 말했다 영달려는 거아니 제이 입히려고 한거데안돼안돼안돼 제이도 화래요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음> 이거 바퀴가 못어질수 없나요? <웃음> 괜찮아요 키보랭는 볼일은 없지만 벌레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일어나면 티도 안돼 진짜 다 다리다 다 다리 키보랭 여러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고 여기 저기 누워주면 이거. 이거,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진짜. 거 이거. 거거이말이 이거, 이이이형이저이어 이거, 이거. 어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그러면 시참 이거, 이 머리로 가겠습니다 뭘 머리야? 거리 진짜 했네 아, 그래. 뭐, <목소리> <넣어봐>, 오케이 <잠깐만>. <목소리> 아, 어, 그 둘이서 해요? 아, 머리 망가지는 뭐 거, 나. 거, 나. 하나, 거 둘, 아니에요? 좀 <웃음> 하나.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당 살짝 스웨터. 뭐 하는 거야? 안 주시죠, 안주 하나, 둘. 기 어. 이 친구 좀 비만인데. 야 뭐야? 나 스웨터쟁이. 좀 뚱뚱. 하늘 진짜 쓸 수는 없겠다. 어. 인터넷에서잡께 쓸만 해보는데. 빨리, 빨리 찍자. 나뭐 하지? 해피! 다 p y 갔어 l i l i t a y h a i d a y Happy Holiday! h a 해피 y 리데이 i d l i d a y h 다요 i d a y Happy h 는 l i d a y Happy Holiday! Happy Holiday! 어, 되게, 근데...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무서운데요? 좀 <웃음> 무서워. 야! 야, 꼬리 웃겨, 꼬리 겨 어, 왜 이래? 야, 꼬 웃겨, 이거. 아이언테 야, 저기. 아이언테 저기. 그거 같아. 아이언테 그거 같아. 그거 아알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어어알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네괜찮아 어, 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다리가 감별로 깜짝... 진짜, 다리 진짜, 다리 진짜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감별이고 아, 아, 남이 보지만 안 하면 괜찮은다리 따로 쳐야 이거 윤방 가서 가는 느낌 지금, 지금 휴각사 만들고 있대 의전팀 딱 지금 휴각사 만들고 의전팀이 다문 열었는데 끔찍 놀랄 수도 있어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너무좋아 어제. 아, <웃음> 아. 아, 진짜. 아,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생크림 묻히고 뭐 먹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 네, 여러분들 해피 얼리데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 저희 또 위버스 콘도또 아, 맞아요, 형님. 위버스 콘도 기대 많이 기대 진짜. 많이 해 주세요. 그 가, 내일 가야 되는 본방 사수 하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해 주시면 됩니다. 본방 사수. 네. 네. 뼈방사서 해 주시고요 저희 저... 들어가서 뭐할 거예요? 네? 자, 네? 밥 먹어야죠 아, 저 인증샷 올릴래요 저 배고파요 저증샷 아, 이... 이걸로 이제 아, 근데 정말 내가 이거 바퀴벌레 드리기 싫는데 누가 너랑 될줄 알았어. 아, 많이... <목소리> 알았어 아 진짜요? 너가 이런 거 많이 저 사실 <목소리> 형거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볼수 네. 있나? 어, 아저안 뽑았구나 지금 거의 뭐 잘어울려저 남는 거 패션 아이템 같아요 <목소리> 그러면 나도 뭐뭐 시켜 먹을 사람 어, 좋아요 근 이미 제이크 형이저 시켰어 내가 봐. 시체크 시켰대. 아 진짜? 아. 오케이. 나이스. 부모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이 안안 왔는데. 여러분 가까이서 인사 한번 해 달라. 엔진분들 소원이래요. 나는 전화를 했지. 가까이 가 봅시다. 안녕. 가까이에서. 아, 키볼레 건... 보여 드릴게요. 엔지오분들 얼굴에다가 아, 어, 너무 쉽다, 진짜. 엔지오분들 얼굴에다가 이거 묻혀 줄게 나도 쓸수 있는 분들이. 이거는 뭐 머리에 야! 야, 진짜 액정에 붙어. 이러면 깜짝 놀라겠지? 내가 네, 어니들 상인가? 다같 그럼 다 같이 가까이서 찍을래요? 아야 이 묻지 못오 진짜 묻었어. <웃음> 너 진짜 묻었어. 아엔지분 좋아하시겠네. 자아 됐나? 거... 아, 많이... 됐나요? 오. 어떻게야 뽀얘졌다. 뽀얘졌어? 괜찮아연좋 괜찮아요? <웃음> 됐어요 뭐야? 이거. 너 모자에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얘나 모자에 있어. 모자 아, 맞다 모자. 아, 모자. 아, 이럴 때 써야 되네. 이거 어떻어? 내가 이러기 위해서 아, 이런 이럴 때 써야 되네. <웃음> 아, <웃음> 쓸데 없지 않나? 야, <웃음> 야. 야. 뭐야? 와! 누가 이거? 지워졌다 와, 깜짝이야. 야, 누가? 아, 야, 진짜 이건. 야, 누가 저기다 바퀴벌레 놨어? 성훈이다. 성훈이다. 가까이서 먹는 거에다가 이러면 어떻게? 내가 안 했잖아. 하나, 둘, 셋. 나 지금 조명이 안 받아. 한나 <웃음> <웃음> 아, 해. Happy holidays. 아, 제가 요즘 예좀 들고 있으. 이거 들고 사진 찍는 거. 이거 뭐야 이게 관상백가 <웃음> 관상백과는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웃음> <정백한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디지털이네 이거. 이거 X-ray. 아 엑스레이 엑스이아 엑스레이야? 어, 차에 가있 이거 차가 막 움직여? 아 그러면 안에 <웃음> 있는 거는 뭐야? 뭐야? 오 최첨단 여기 사람 눕히는 자 n c 여러분 해피 월리데이 해피 월리데이 해피 월리데이 안녕 안녕 <웃음> 네, <웃음> 그래, 내일 가요대전에서 봅시다 안녕 원망 사수 가요대전 원방 사수 Weverse Con Weverse Con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피 월리데이 아 아니네 바이이 <웃음> 안녕 메리 홀리데이. 메리, 여러분들, 메리, 메리 홀리데이 메리 홀리데이 메리 <웃음> 홀리데이